자, 윈도우 10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마친 후에 오른쪽 아래 뉴스 및 관심사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.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 팝업 창이 올라옵니다. 이것이 싫은 사람은 안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. 간단합니다.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고 뉴스 및 관심사를 누르고. 끄기를 누르면 안 나옵니다.